예로서 음, 우리가 콩가루 시료를 가지고 단백질 에? 콩 속에 단백질 함량이 높잖아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시료를 가지고 단백질 에, 함량 양을 구하기 위한 실험을 해보겠다 그러면은 우선 시료를 분해해야 됩니다. 분해할 때, 분해 촉진제도 사용해야 되고, 황산을 이용을 해서 시료를 분해를 하겠다. 시료 취하는 저울 필요할 것이고. 자, 이게 이제 시료 분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두 개를 하냐 하면 항상 하나, 브랭크 하나, 그 다음에 시료 하나, 뭐, 시료 하나가 아니고, 시료, 같은 시료를 세 개, 세번 반복 실험을 하겠다. 그러면은, 뭐, 이 칠달 플라스크를 여분에 두 개, 세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시료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분해하고 나서, 분해된 시료 용액을 이 부피 플라스크에 취하고, 그리고 그 일부를 이렇게 증류를 해서 증류를 해서 질소양을 구하고 질소개수를 곱해서 단백질 함량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분석원리는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질소를 함유한 유기물 단백질입니다. 촉매 존재 하에서 강산으로 가열 분해하면은 질소는 NH2 아미노기의 질소는 암모니아로 변한다. 이게 이제 시료 분해입니다. 자, 변하고 이 암모니아는 수산화 나트륨으로 강 알칼리성으로 하면은 암모니아가 휘발되어 나옵니다. 그때 수증기를 불어넣으면서 증류를 시킨다. 그래서 수증기 증류해서 물건 황산 용액 속에 모읍니다. 포집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증류한다. 시료 분해하고 증류를 하고 그 다음 포집된 액에서 다시 수산화나트륨 표준용액으로 적정하면 질소양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걸 적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분해, 증류, 적정 그럼 질소양 구한 양의 질소개수를 곱하면은 단백질 양을 구할 수가 있다. 자, 이게 분석 원리입니다. 그 다음 장치는, 자, 이렇게 장치를 우리가 이용을 하면 되고, 그 다음 시, 양및 시에게 분해 촉진제로, 분해 촉진제로 황산구리하고 포타슘, 설페이터 황산카륨 1대4로 혼합되어 있는 분해촉진제를 쓴다 그 다음에 지시약은 브른스위크 지시약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메칠레더의 메칠렘브루를 혼합해서 만들어진 지시약이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식품공전에 나와있는 그대로 따라서 실험을 한다 마찬가지 통상적으로 질소함량이 2-3mg에 해당되는 양을 실험해 실험을 하라 그 다음 비교적 많은 양을 취할 경우에는 2-30mg을 취하고 나서 나중에 시료용액을 200ml, 250ml 만들어서 그 중에 일부분을 취해서 실험을 하라. 자, 이런 형태의 식품 공전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따라가고, 증류하고 나서 적정을 하는데, 증류 적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실험을, 실험을, 부피 분석에서 뷰렛을 이용해서 실험을 할 거예요. 크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실험을 하면 무게 분석을, 화학적으로 이용한 무게 분석. 그 다음, 뷰레스의 표준 용액의 소비밀리터를 구해서 하는 부피 분석. 이두 가지 실험 중에 지금 단백질 정량은 부피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실험 결과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자, 여기에 만약에 나중에 0.05 노멀 황산을 사용한 소비 밀리리터를 구했다면은 0.01 노멀 황산 1ml 자, NV 그죠? 노멀 농도 곱하기 소비 밀리리터 V 그다음에 여기에 팩터 F 곱하면 NVF 됩니다. MVF는 N-V-F- 이시겠어. <웃음> MVF 곱하면 뭐가 나오느냐? 자, 0.05N 황산 1ml 는 0.7003mg 질소의 양에 해당된다. 자, 이걸 여러분들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식으로 좀 유도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0.05 노말 1ml라는 얘기는 NV 곱하면은 미리 당량이 나옵니다. 이게 ml를 썼다 그러면은 자, 1ml 0.05 노말 0.05 노말. 0.05 노말 1ml 에 해당되는, 자, 1ml 는, m v 곱 하면은 미리 당량이라고 그랬으니까, 0.05 미리 당량입니다, 이거는. 0.05, 0.5 미리 당량. 미리, 당량을 이 퀴브런트에서 EQ라고 표현을 할게. 자, 0.05 미리 당량이, 당량은 질소 같으면은 질소 N, 아까 원자량 얼마였다고 그랬습니까? 14지요? 그죠? 질소 원자량은 14입니다. 질소 1 m l 당량은 14mg이 1 m l 당량이에요 그러면 0 그럼 0 5 m l 당량0 0 5 m l 당량 1당량이 14니까 여기에 14 곱하면은 0.05노말 황산 1mL는 질소로 0.05 곱하기 14하면은 0.703 미리그램 질소 양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질소 퍼센트는, 질소 퍼센트는 나중에 계산할 때, 자, 이게 a 고 공시험에서 필요, 중화에 필요한 0.05 노말 수산화 나트륨 밀리리터 수고, B는 본시험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A 값이 B 값보다 커요. 하나 브랭크고 하나 시료였잖아. 그러면 시, 실험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공시험에, 공시험 중화에 필요한 수산화 나트륨 0.05 노멀 밀리터 수 A 값이고, B는 시료 들어있는 본시험 수산화 나트륨 소비 밀리터. 얻어지면 A 값이 B 값보다 더 커요. 그러면 A에서 B를 빼면 은 순수하게 이제 시료 속에 들어있는 그 질소 함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07003 곱하기 A-B 하고 시료 채취량, 리그램 m g 리그램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 하면 질소 퍼센트가 구해집니다. 그 질소 퍼센트 구해지고 나서 질소 개수 곱해주면 조단백질 양을 구해집니다. 그럼 질소 개수는 일반적으로 아미노산 종류별로 질소 개수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질소 개수 16% 기준으로 해서 질소 개수는 6.25를 .25, 우리가 써라. 아니면은 시료별로 질소 개수를 식품공전에서 다르게 주고 있어요 그럼 콩가루 콩 같으면은 질소 개수 얼마 쓰라 식품공전에 데이터 그대로 계산을 하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에, 머리에 잘 감이 안 잡힐거야 자 감이 안 잡히지만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합니다 자 증류 어떻게 되어서 나오느냐? 적정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겁니다. 자, 시료 분해했습니다. 분해하고 나면 황산 암모늄 형태로 이렇게 시료가 분해됐습니다. 황산 암모늄 형태입니다. 요 질소가 어디에서 단백질에 아미노산에 아미노기에서 가지고 있던 질소 양입니다. 그래서 암모늄설페이트가 산성 상태에서는 휘발돼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산화나트륨으로 수산화나트륨을 넣어가지고 강염기 상태로 만들어줘야만.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야만 암모니아가 증유되어서 나옵니다. 자 일단은 알칼리성으로 만들고 나서 암모니아가 증유되어가 나오는 걸그 암모니아 증유되어 나오는 것을 어디에 흡수해 무슨 황산 표준 용액에 흡수를 시킨다. 흡수시키고 남아있는 황산양을 수산화나트륨 표준용액으로 남아있는 양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황산 나왔다가 흡수액이 황산 표준용액 0.05노말 표준용액 했다가 앞쪽에 가서 뒤쪽에 가서는 무슨 0.05노말 수산화나트륨 표준용액이 나오고 지금 혼동스럽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흡수액에 0.05노말 황산 표준용 일정한 용액에 암모니아가 흡수되어 나오는 것을 흡수시키고 남아있는 황산 양을 구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황산 양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남아있는 황산 양은 시료 안들어가 있는 브랭크에서 훨씬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A-B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중화적정이라는 게 남아있는 0.05 노말 황산 표준 용액을 0.05 노말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적정을 합니다. 이걸 이제 두번 적정했다 해서 역적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역적정. 그럼 이제 실험을 하는 걸여러분들 한번 지금 보시면 좋겠는데, 아 이거 시려 분해하는 게안 열리더라 이 자료가 안 열렸어 자 일단 한번 열어봅시다 서보도록 합시다. 분해합니다. 자, 분해. 자, 분해 촉진제 뭐 비등석 넣어 가지고 황산 230ml를 가한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밀리리터 하고 할때 있잖아. 러한 필기체를 쓸 수가 없어요 컴퓨터 자판에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미리 리터 라지 L로 쓰세요 미리 리터 응? 이거는 지금 세계 공통적으로 미리 옛날에 이걸 썼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컴퓨터 자판에 없잖아 안쪽에 들어가면 뭐 찾을 수가 있지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리리터 이게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리터, 그다음 미리리터, 마이크로리터, 뭐 항상 이 라지 l 을 쓰세요. 근데 이걸 갖다 미리리터, 리터를 그냥 리터 그러지 그냥 l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이 안되지? 밀리리터를 마이크로리터, 뭐 킬로리터 접두어 밀리리터 마이크로리터 이러지 이걸 무슨 ML하고 이건 뭐 뮤엘 할거야? 그래 읽는 사람들 그 어디서 그런 뭐 어? 그렇게 읽는 걸 배운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마세요 통용되는 내용을 읽으세요 분해합니다 자, 분해 촉진제 넣고 지금 황산을 자, 이렇게 넣습니다 여기에 열을 가하면서 분해를 할 겁니다 그럼 점차 이렇게 아주 흑갈색에서 녹갈색으로 최종적으로 분해가 되면 검은색깔은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료용액 만들고 지시약 넣고 증류하고 중화 적 적정 역적정을 한다. 자 이내용으로 쭉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적정 시료를 넣지 않고 다른 조건은 똑같이 해서 하는 브랭크 테스트를 꼭 함께 실험을 해야 된다. 그다음 아주 쉽게 전 자동화 시켜 가지고 이렇게 단백질 분석을 할수 있는 자, 기기를 잠깐 뭐한 4분 정도 되니까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UDK14.